하이, 쿠 반갑습니다. 신부 브린필드. 자, 오늘 7대대 도장에 도장 깨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봄이랑 해후 계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6초 각성에 백0 0 필살기 풀업에 코스튬 풀업까지 모두 다 맥스로 맞춰진 그 성물이 있는 애들은 전부 성물이 만들어져 있는 맥스 상황에서 결투가 진행되겠습니다. 장비는 미적용합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선수로는 전투력 측정기 코인 반이 나와 있습니다. 자, 브리닐드의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딴딴따다 푸푸 푸. 와우, 6500. 자, 코인 반이 드레인 좀 피를 좀 빨려고 노력합니다. 폭스 폭스 3천 3,700요? 어, 아까 그 데미지 두리감 들기였을때 20배 차이였나? 20배 차이라는데. 자, 갑니다. 신부 입장 또 갑니다. 딜이란 것 말이야. 버버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56,000 찔러보고 있고요. 자, 그러나 우리 반이 삼성기가 붙어가지고 30% 흡혈이 달린. 잘 막아주지. 톡속톡속9천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결투. 자, 전투력 측정기로 아주 적당하게 잘 봤습니다. 쑥, 파카오! 16만, 16만. 자, 계속되는 두 번째 결투, 코서가 나와 있습니다. 코서의 질질거리는 딜로 이 무서운 신부님을 뭐 어떻게 뭐칠 수나 있을지. 또 무서운 게 뭡니까? 상단지 바로 디버프 두 개를 걸어놓고 그대로 칠건 뿐다. 이거 아닙니까? 빡빡빡! 36,000. 오, 좀 약하게 나왔어요. 아까는 아무래도 좀 속성 빨도 더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오! 이번에 코서가 조금 패를 사기를 쳤습니다. 어때? 바로 공불 두 턴. 야, 이거 코서가. 자, 코서 필가까지 있는 필살기를 날립니다. 두려움과 수액, 뿡쿠덩, 석, 32,000. 이정도고요 코서 공부, 공부 두턴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브린힐드입니다. 자, 근데 코서도 패가 이제 겹쳐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차르륵 한번 나가게 되겠고요 자, 1인기 신부 입장합니다. 신부 입장, 딴, 딴, 따담, 폭, 폭, 폭! 42,000, 42,000 정도. 자, 코서 초르락 자, 일성 신부 입장, 폭, 폭, 폭! 2 9 9 0 0백 거의 3만 피사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커서 차르락하면서 삼성카드잘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저 삼성카드를 아마 영원히 맛보지 못할 것 같군요 자 들어갑니다 8만2천 자 계속되는 다음 매치 멀린 누나가 나와있습니다 멀린 누나가 자기가 옷세속이거나 동속일 때는 좀맞짱좀 하는 편이긴 한데 자기가 역속일 때는 그게 또안그렇더라고 자, 갑니다. 푹, 푹, 푹. 5만 옷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반피가 날아간 멀린 누나입니다. 멀린 누나 이제 필살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필살기 쓰는, 오 어? 큰일 났다. 옆에 패 사기 치는 거 봐봐. 임마 자세. 삼성 떴다. 톡, 톡, 톡. 톡. 자, 필살기는 어떻게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안 맞을 수가 없다. 500% 돌진입니다. 신부 인자 쿡쿡쿡쿡! 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4번 타자 킹입니다 자, 우리 나태킹이 정말 4번 타자 소리를 들었던게 정말 옛날일이 좀 많이 옛날일인데 오늘 좀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을지 푹푹푹 찌르고 이제 역속이다 보니 역속이 34000? 상당한데? 자, 킹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석화가 하나 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이 포실라이제이션 석화 이게 두산이있 수도 석화가 잘안 뜨더라고 그래서 참 질질 거렸었는데 오늘 석화가 좀잘뜬 모습이고요. 자, 그러나 하하 석화가 딱 포실라이제이션. 시가 마르거든. 주로 이게 시가 말려 요 여기 뒤로 가다가 딱아타 어, 마키스틱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들어간다? 자 삼성이 있기 보니까 삼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어, 착송 웨딩믹세션 어, 석화 8만 쎈적인데 8만. 자 킹이 드디어 필살기가 나가게 됩니다 필각도 못하기 때문에 석화도 없기 때문에 필살기 나가는 게 맞겠고요 필살기 들어갑니다 팡! 나의 힘을 보여줄게 팡! 65,000 우세 속에서 때렸는데도 옛날 필살기 느낌이 좀 나고 있고요 자 이제 어, 신부 입장에서는 요즘 필살기 느낌 한번 보여드릴까? 슈뻑석홍 10만터 지면서 역속에서 10만터 주는 게예 4번 타자 킹 이제는 더 이상 4번 타자란 말을 쓰기가 좀 그러네 자, 계속해서는 도장깨게 코인 다이앤 나와 있습니다. 코인 다이앤이 그래도 우세속이고, 혹시라도, 어 혹시라도 말하는데 딱 떴다. 어, 공부를잘 뜬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1인기. 자 역속이다 보니까 2 9 0 0 0 코인 다이앤이 구스 오빠 좀 서운해요. 우리 오빠를 이제 4, 4번 타자는 안 불러준다 이 말이야. 두두둑 하면서. 한번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오! 야 다이앤 지금 열받았다 구스오빠 저 정말 서운해요 우리 오빠한테 한말 취소하세요 훗저저저자두턴공불두턴공불필살기를 <놀람> 받을수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한장 버리지만 AI는 버리는거 할줄 모르거든요 자 필살기 기대온 야 이게 설마 오랜만에 거인 다이앤이 한번 이기는 모습을 보나요 훅훅훅훅 6억 7만 5천. 우리 오빠보다 피사기 제가 더세다고요 이러면서 그 옛날 에 진짜 우리 코인다이엔 피사기 댁에서 피사기 빨리 만들기 전략기가 진짜 무서웠었는데, 그죠? 자, 또 국물이에요. 또 국... 야, 폐가 잘뜬 코인다이엔은 만만하게 볼수 없다. 뭐 이런 모습입니까? 지금? 자, 드디어 그러나 다이엔 폐가 말려버리고 마는데요. 토토톡 자, 18,000씩. 데미지는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신부 브린힐드가 너도 웨딩드레스 입었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도 어쨌든 들어갈게. 툭툭툭 쓱 찌르는데 32,000밖에 안 나옵니다. 역속이라가지고. 자, 다이앤 입장에서는 사실 공부를 걸어야 되겠지만 삼성기가 우선시 되는 법칙으로 삼성기가 나가게 되는데요. 자, 폭 치는데 23,000, 23,000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기회를 잡은 이쪽 신부 브린힐드입니다. 발키리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요거 못 잡으면 끝이에요. 못 잡으면, 퐁! 이거 끝났다. 야, 큰일 났다. 다이언, 어? 뭐,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찼나 잠깐만, 이게 모르겠네. 자, 다이앤 기대온 세게, 못 잡겠는데, 이거? 옹용용용용. 깡크당 구만 터지고 있는데, 안되고요벌킬이 이제, 이제 슬슬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깡깡깡! 26,000. 제법 진지하게 싸왔다 둘이. 시선! 러시록으로 또 아닥시키고 있네요. 코인 다이엔 이리까지 열심히 사는 거 처음 봤어. 처음은 아니고 진짜 거의 몇년 만에 처음이야. 자, 또 갑니다. 아닥해라니는. 어, 아! 아, 6월의 신부는 나야. 이러면서 <웃음> 결혼은 내가 한다. 아, 안 붙었어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자 어, 너무 모르겠어 나 진짜. 자 드디어 패가 말린다이에 자 하. 훗. 터, 터, 터. 저못 죽이고 있고요 신부 부린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라. 이번 결혼은 내가 한다. 이러면 삼성 돌진입니다. 결혼은 <웃음> 내가 한다. 신부 입장.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오만 나오고 있고. 야, 너가 언제까지 살 건데? 너가 오늘 주인공이야? 와, 요걸로 다이앤이 이긴다고요? 이게 언제? 얼마만이야? 호인 다이앤이 이걸? 오 결혼 앞에서는 진심인 다이앤. <목소리>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코인 챌리지 순문장 에스카이 님이 나와 있습니다 어, 오 브리닐드 투급이 상당한데요? 브리닐드 투급 나쁘지 않은데? 폭폭폭 이 정도이고요 자 코인 에스카이 님이 자, 녹여드릴게요 한번 화덕 치치면서 브리닐드 과연 코인 에스카이 님이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짜 어마무시한 형이거든요 맞장계에서 결정입니다. 어, 맞짱대에서 하트 개성 있어가지고 치면서 바로바로 흡혈을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도독 치면서. 야, 끝났다. 우리 형저 모습일 때가 가장 섹시해요, 형. 자,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치보세요. 오, 오, 오.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무 흥분해가지고 필살기 누릴 뻔했다 이러다가 또 실수해가지고 혼난대 여러분한테 그죠 필살기 대치 상황이므로 필각이 먼저 나가게 되겠습니다 흠저 g 엔드 파이어 톡톡 톡톡 톡자 이렇게 계속 쑤시고 있긴 한데 이 형님의 가슴판은 탄탄합니다 창으로 찌르는데도 살짝 밀리는 정도밖에 느낌이 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를 하겠죠 창으로 나를 찌르는 게 그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자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이 형님은 비델리도 막아내고 그 미친 딜러라는 신부 뿌린도 막아내고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자칠리제 단장 코인 멜리가 나와 있습니다. 기대감 조금 없는 데내가 <웃음> 코인 멜리한테 기대감 조금 없는데 그또 몰라 코인 멜리는 필사기만 잘 나오면 이긴다고 자 이런 느낌 자 점화. 조스가두 개, 두 개. 어넌 그렇게 힘들게 해야 디버프를 거는구나난 디버프가 저절로 걸려있지. 이러면서 여기서 좀 뭐랄까 어, 한수 차이가 난달까. 자 같은 둘다1인기므로 이성 1인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핫. 팍, 팍, 팍, 팍. 그다 감염. 자 회복 불가 상태이고요. 디버프가 하나 걸린 상태서 에더 세지지 않나 얘 이거 맞지? 쏜, 꽝, 꽝, 꽝, 꽝. 저 6만 천 6만 천 자, 오. 뭐가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신부부린이 성물로 인해서 그 디버프 하나밖에 안 붙잖아. 그거 아니었으면, 뭐, 아까 저만 남아있고 뭐 이랬으면 이거 끝났는데, 자, 요거, 뭐, 약점 안 터지면 그렇게 세지 않죠? 약점이 없는 상황에서 꽝! 3만 5천 밖에 안 나옵니다. 세배였으면 얼마고? 10만, 11만 5천? 11만 5천쯤 나왔을려나 자, 아쉽지만, 코인마멜은 안 되는 걸로! 빡! 와! 123,000. 뭐 약점이고, 나발이고, 터지고, 막 자시고 할 그런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찔러 트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 야 로스트 베인 멜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매치가 아니구나. 스페셜 매치. 스페셜. 일단, 뭐, 브린힐드가 이제 좀 먼저 가볍게 한번 쑤셔보겠죠? 가볍게 수시는데 25,000 나오면 매섭긴 해. 어, 근데 이 친구가 1인기가 막, 어? 막 증폭에 막 아니면 관통 3배에 막 이런 어떤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죠? 꽤 매섭다 정도로 보입니다. 어? 저 친구 시점에 다시 쓰 때는 뭐다? 전체기 살상대로 엄청 쓰이는 거지 1인기는 준수한 편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요 아, 끝났죠 이제 로멜한테 이제 체크메이트 당하고 있습니다 자 로멜은 로맨. 여기서 노빡구죠 실상구신 카운터, 이거, 어, 뭐고,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견딘노? 이만한테 뭐, 개성 뭐 있었나? 뭐, 뭐, 뭐, 뭐 때문에 견딘거지? 아, 자기 기분 능 12% 증가 때문에 공격 관련 능력도 깎잖아. 그래, 공격 관련 능력을 깎았어. 아, 맞아, 맞아. 자, 공격 관련 능력도 깎았기 때문에 제풀카운트가팍 이렇게 터지지 않았다. 상당한데? 자, 나쁘지 않았다. 이 말이지. 탁, 탁, 탁. 와, 안 죽었어요? 자, 갑니다. 쌍, 팍, 6만. 여기 로멜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친다고아 내가 너무 딜에만 미쳐 있었나봐 방어 관련 15% 깎는 것만 너무 집중했어 공격 관련 15%도 공격력 15% 감소가 아니라 공격 관련 15%니까 공격력, 시확, g 피 관통 다 15% 다 깎은 거야 그 상태에서 풀카운트맞으까안 죽지 애가꽝야 이거는 페스티벌 투자 깨기로 출발합니다 고! 싶었 어？우리 주의 아기.